이게 언제쯤 나갈려나 지금쯤 벗겠지? 아직 여기 우리 지금의 우리는 선선한데 말이야 빨리 우정들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자! 되게 얼굴에 광나게 나온다 진짜 화면도 이렇게 나오나요 저는 오늘 쇼츠 포켓을 반으로 자른 듯한 그런 옷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 이런 톰보이 같은 느낌? 맞나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수수하게 했습니다 지한가 지나지, 지나지 않고 아닌가?